...입니다. 네, 양력 4월 양띠분들 금전, 그 다음에 사업, 애정, 건강에 대해서 봐드리겠습니다. 금전은요, 일단은 뭐, 그냥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어, 큰 문제는 없고 뭐 어, 그냥 뭐 여러분 뭐하뭘 하실 계획이 있어요? 뭘 하, 하시고 싶? 자꾸 뭔가를 갖다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뭐라고 싶은 건가? 음. 아니면은, 뭐,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들은 똑똑해가지고, 응, 어, 양띠들 똑똑해요. 음 올해 양띠분들 운 좋으신 분들 많아. 그렇지만, 서두르는 거는 매사에 좋지 않다. 어, 서두르는 건 좋지 않고, 어, 이, 지금, 이번, 이, 이번 달에는요, 그냥 남이 말도 안 듣게 돼요. 어, 왜안 듣게 되냐라면 어,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 말도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만약에 무엇인가를 갖다가 새로이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으흠, 뭐 동업할 일 있어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뭐, 어떤 데, 동업 같은 거요? 나쁘지는, 이 카드상은 지금 나쁘지는 않다라고 나와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연만 본 거잖아. 어, 연만 보고 지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조금 예민해져 있는 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운이 지금 세거든요? 음, 이 토끼를 맞아서 기운이 조금 세. 그러면서 뭔가 좀 도전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음, 좀, 그리고 주변 지금 같이 뭔가를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마음도 잘 맞고, 일사천리로 다잘 된다. 나쁘지 않은데요, 4월달에? 음, 아무,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만사구려 튼튼이다.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왜골수가 돼서 이거다라고 한다면은요, 살짝 후퇴도 들어올 수 있다. 어, 모여가지고 참, 일사천례 되다가 갑자기, 어, 잘 나가는 게 스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스탑에서 완전히 스탑되는 게 아니라 일이 조금 꼬일 수가 있고, 진전이 안 되는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게 뭐큰 손해로 이어진다라고 보기,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어, 약, 약간의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조금 픽스를 해야 될 수도 있어. 어, 뭔가,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봐요. 문제가 생기는데, 뭐그 정도야 뭐다 생기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음, 잘 되네. 어, 금전문제 어, 사업문제 만약에 취직이 된다면 그래 취직도 될것 같아.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같이 어디 한 군데도 입사할 수 있는 운도 있어. 어, 그런 운도 있고, 아니면 입사를 했는데 거기 사람들하고 저기 막 되게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어, 그렇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번에 감, 감각 같은 거 있잖아요. 잘안 맞았는데 이번에 감이 좀잘 맞는다? 그렇다 해더라도 조심해라. 이거 보세요. 어, 절대, 어,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게 되면은, 어, 도루묵,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지어놨던 게 도루묵이 될 수도 있겠다. 어,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하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여자라고 한다면, 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러좀 조심해야겠다. 일, 공과 사는 구분해,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원래 이게요, 애인하고 뭘 같이 하면은요, 조금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해. 왜냐면, 그, 그 뭐죠? 애인이나 마루나한테도 운전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그런 거 하다 다 의리 상한다. 어, 그래갖고 잘 나가다가, 막, 이, 지금, 이, 뭐, 이, 이 상태로 나가면, 어, 금방 자리 잡겠는데 하다가 조금, 음. 일이 진척이 조금 갑자기 스탑이 돼버리는 걸 그래서 음,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구설이 따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해결은 난, 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운이 좋아, 운이 좋다해서 만사가 꽉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거 갖다가 어 저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만 잘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월 달에는요, 음, 양띠 분들은요, 어. 좀... 내가 뭔가를 갖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떠한 기틀이 되는 한 달이 되는 게 아닌가 어, 괜찮아요 양띠한테요 4월은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 그러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이 왜냐면은 올해 토끼해를 맞았으냐 묘미합을 이뤘잖아요 묘미합을 모여서 하나의 어떠한 생, 의견의 일치를 모아가지고 한 군데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파고 들어가는게 4월의 땅이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 이게 한달 오르니까 뭐한달 동안 뭐 대박이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지금 1년 12달 중에서 그래도 내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달이 아닌가 라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만사 부려 튼튼이다. 잊지 마셔라.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은요 약간의 문제는 생길 수있겠 회사 내에서 어떠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도 잘 헤쳐나가는 게 아닌가. 처장엔 조금 힘든데요. 가문 갈수록 괜찮아지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특유의 그 끈기나 오기가 이번 달에는 발동을 하는 거 4월 달에는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 그럼 내가 이걸 하고야 말겠어 라는 어떤 그런 어, 그런 진념? 어, 진념? 오기? 뭐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닌가? 어, 그래 이번에는 어좀 문제가 있더라도 잘 헤쳐나가는 게 아닌가 어 싶어요. 어 취직도 그래 나쁘진 않아요. 취직 어 취직이 취직 되기는 된다라고 봐요. 되긴 되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나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됐는데 되자마자 어떤 사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 갑자기 어. 사내 문제, 사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설이나 시비에 막 휘말리는데 그것도 다잘 되는 게 아닌가? 어, 그것도 잘 해결이 돼요. 구설하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조심해라 라는 거죠. 특히 음. 좀그 양띠들은요 말조심을 조금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또 새침할 땐또안 하긴 안 하는데 은근히 말이 많아 어 그게 화근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애정운을 보겠다 한다면은요, 만약에 어, 지금 싱글이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이라면은 좋은 인연을 갖다가 만나는 게 아닌가. 그저그 그 사람이 누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어쩌면은 재회도 가능하지 않겠나. 재회도 어, 가능한 운이다라는 거예요. 양띠들은 재회를 원하면 재회도 되고, 어, 마, 어 만약에. 음 새로운 인연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인연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디 보아 보아요 여기는 재해 쪽이 조금 무게를 더 실리는 것 같아요 어 재, 재, 재, 근데 좀 재해를 하고 나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두 두 분이 조금 대화 코드가 잘 맞는 게 아닌가 대화가 잘 맞아 가지고 그래도 어 재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거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한 달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어저그 저는 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음, 여러분하고 그 조금 그 뭐죠? 소울이 맞는 어 영호 그좀 영혼의 울림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가까워지겠다 어디서요라고 한다면은 사내일 수도 있다. 아니면 동호회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서 어, 그러한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왜그 예, 사람은 어떤데요 라고 하면 괜찮아요 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어, 자기 그래도 자기 직업도 탄탄하고 음, 그리고 자기 주관이나 어떤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이긴 학관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어,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카드를 보신 분들이 나이가 한4 0쯤 넘었다, 3 0 후반이다, 4 0이다 만약에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조금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냐면 유부남일 유부남 유부녀일 수도 있겠다. 어,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고 해라. 아니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디선가 사랑의 경쟁자가 나와가지고 어, 뭐 괜히 그냥 구설 아닌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냐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기니 여러분들이 승자가 돼요. 그 사람이 기혼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돌싱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돌싱도 조금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나와 같은 돌싱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괜히 어, 남이 가정 팥 한번 파렴치 한이나 파렴치한 여자 쓰레기 이를 몰릴 수 있다라는 거예 그래서 관제 구설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잘 해결되기는 해결되는데 그래도 어, 조심해야겠다. 왜 그러냐면은요 어, 상대방이 어, 기혼자라고 한다면 불륜이나 딱지는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경우수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개묘은요 검은 토끼라 그러잖아요 이 묘는요 그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음향이 공존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는요 유난히 뭐 치정? 어, 아니면은 뭐 진짜 유부남 유부녀 바람 아니면 상대가 있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거지 어, 안 그러면은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지거나 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룰이 없다 그래야 되나? 개면에는 어, 룰이 없어요 왜? 이 물 속에서의 룰이 있나요? 없어. 어, 이 검은 물 속에서는요, 룰을 찾, 어, 어 룰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아무리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이 불륜을 갖다가요, 어, 아주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요즘 호적 어, 등본 등본 좀띄고 다녀야 돼. 너무 자기의 그 신분을 갖다가 속이는 사람이 많어. 아무튼 음 그렇다 그거요음자 그렇게 하고 건강 어어 맞아 어, 결혼하신 분들. 아 어, 만약에 연애 중이시거나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요 아주 좋아요. 음한 차례 뭐뭐그 지금 두 사람만의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걸 갖다가 더 끈끈해진다 그래야 되나? 어더 끈끈해진다 라고 봐.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너무 좋아요. 양띠들은 가정에서도 너무 좋고 만약에 재회를 하셨다 그래도 어 너무 좋아요. 어, 사이가 좋다 아무 문제없다라는 어,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음. 자 건강부분 건강 부분은 자꾸 그냥 그런 거 같아. 자, 너무 민간요법이나 자기 저거 자기 고집에 의존하지 말아라. 어, 아, 이것 좀, 여기는 나이든 사람이겠지. 젊은 사람들이 뭐 특별히 건너가 문제가 뭐가 있어요. 어, 뭐 알러지 같은 거 그럴 수 있지. 알러지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죠. 음, 좀 예민하다던가 어, 아니면 물로 인한 그 어떠한 그 배탈 같은 건알수 있어도 뭐 대단한 건 나지는 않아. 어, 나이 든 사람은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너무 그런 거지. 내얌 양떼들이 고집이 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만들 어, 때 말을 잘안 들어요. 양이 순둥순둥하게 생겨서 말잘들을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양 우리가 봐 서로 등 돌리고 앉아 있어 그 정도로 말을 안 듣는 은근히 고집이 씨기 때문에요. 누가 진짜 좋다 그래도 안 들어. 내 생각이 어, 내가 생각이 옳은 거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제일 옳아.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지. 말을 안 들어서 평을 키우지 말고 어, 약은 약사에게 질려는 어, 의사에게 어, 자꾸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양 띠, 개 띠, 용 띠, 소 띠들은요, 어 병원 검진을 갔다가 자주 받아야 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질병이 많은 띠들이다. 띠마다 다 다른가요? 그러면 네. 어이 저기 막 토끼 띠, 토끼 띠, 쥐 띠, 그 다음에 말 띠, 그 다음에 닭 띠들은요, 어그 병이 많은 게 아니라 연애사가 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어, 1순위가 연애사, 그 다음에, 어, 저기, 막 사고, 그 다음에 병이에요. 그치만, 개띠, 소띠, 용띠, 그 다음에, 음, 양띠들은 병이 1순위, 어, 그 다음에 그 치정 바람이 이순이 세 번째가 사고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달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요. 어, 양띠분들은요.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갖다가 꼼, 촘촘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내내 내 와이프든 내 부모님이든 내 형제든 두루두루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게 연애가서 있잖아. 연애가서 있기 때문에 집안 내력이 그렇다. 그러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양띠분들 대체적으로 좋아서 특별히 주의드릴 말이 없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자 양띠 분들 이등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양띠 5월달 운세는 다음달 이만 때쯤에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